목포, 병태와 영자입니다 사모광장의 병태와 영자 제 오랜 단골집입니다 연탄 화덕구이 아 분위기가 좀 클래식하죠? 아. 예, 좀 저녁 때면 손님이 많아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왔어요. 네. 촬영하려고 어, 분위기가 좋습니다. 자, 메뉴가요, 네, 삼겹살, 목살 해가지고 분위좀 저렴한 편입니다. 네. 아,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면 김치찌개 있죠? 저 김치찌개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아. 자 중요한 거는 소주가 4,000원 이에요 네. 자 여기 이렇게 클래식하게 연탄불로 고기를 꼽습니다 아. 자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는 진짜 제 20대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단골집입니다 아 제가 목포 단골집 88포차 그리고 어, 뭐 덕인집 이런 데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굉장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연탄불에 구워주는 고기, 그리고 여기는 김치찌개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, 정말 강력추천하는 집이니까 오늘 맛있게 먹가 한번 보시고 꼭 보시게 되거나 아니면 모르고 계시던 분들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두줄 그리고 두줄 130g?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200g을 1인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생, 어, 삼겹살 요게 12,000원 네. 1인분, 요게 총 24,000원어치에요 이게 저는 가격이 굉장히 어, 좀 좋다고 보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또 라면 서비스로 주셨어요 맛있어요? <웃음> 야 라면을 이 뚝배기에 갖고 주시는데 야아 야, 어머님이 고기 저 기, 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아 라면 하나 좀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라면에다가 요, 고추, 장아찌 묻힌 거. 저, 테라하고 입세전 하나 주라. 여기, 고기가 저렴하잖아요.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, 고기가 안 좋은 고기 아닌가. 진짜, 고기 좀 드셨다는 분들은 고기 와서 한번 직접 한번 검수 한번 해보세요. 와. 자, 이거 고기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. 지루할 뻔 했는데, 어머니가 주신 라면 때문에, 아우. 여기다 또 한잔 해야지, 아. 저, 우리 각시는 지금, 오메 불망, 지금 고기 구워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 판에다가 김치 구면은 좀 달라붙고 연기 난다고 해가지고, 막 좋아하진 않으신데, 여기는 이모가 추천해줘요 <웃음> 네. 김치로 구워 먹으라고 김치 구워 먹으라고 진짜 여기 사장님 진짜 너무 좋아요 사사. 사라지는 맛을 말고, 아좀 즐기고 싶다 오늘. 아아 아또 안그래도 김치찌개도 이따 또 시켜먹을건데 라면 또비리지갖고아 지금 적당히 잘 익어가고 있죠 아 막창 아 막창 한입 해봅시다 막창, 확실히 연탄이야. 음, 진짜 맛있더라고어 와. 장살 아, 난다, 진짜. 이 집에 어떤 부분에서 유일한 단점을 뽑아라는 거는 제가 봐서 딱 하나예요. 연탄불로 굽다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도톰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. 네. 빨리 안 구워집니다. 조금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. 굳이, 그, 단점이 꼽을 게 없는데,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그 정도? <웃음> 그렇지 <그치? 웃음> 음식도 진짜 맛있고, 가격도 저렴하고, 분위기도 되게 좋고, 사냥도 진짜 친절하고, 아, 최고의 집이에요, 여기 진짜. 앞서 하나 더. 아. 아, 이 집은 미쳤어요, 진짜, 그냥. 어. 정말로. 이 집을 아시는 분들은, 어, 뭐야, 잡사 여기 다 했었어? 근데 왜 그동안 뭐 맛, 여기, 여기를 촬영을 안 했었나? 뭐, 진짜 이렇게 의문점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우리 각시, 각시도 그랬어요. <웃음> 여기를 왜안 왜 찍었지? 찍었지? 어, 찍었었지? 왜안 어. 찍었었지? 그저께 같이 둘이 이제 또 여기 와서 그때 소고기 먹었거든요. 완전 반했거든요, 각시가. 주말 3일만에 다시 온 거예요. 일요일에는 쉬 시. 니 아, 저랑 한 쌈, 고기 한쌈 싸보겠습니다. 고기, 고기 쌈은 역시 소주지. 삼겹살에, 예, 소주인데, 뭐더 설명 필요할까요? 네. 아, 짜자. 어와 아. 저는 지금 빨리 좀 목살이 있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, 아. 그래, <웃음> 그런 것 같아 자상겹잘 하나 더 하차만 해서, 아. 아, 네, 나가. 으, <웃음> <와. 웃음> 따, 언니, 또, 못을 또, 또, 써. 기름, 기름 속에. <웃음> <웃음> 아, 버리 아, 요, 지금, 언니가. 서비스로 또가브리를또주셨어요 아, 응, 그러면, 여기 10년 넘었어, 라 10년 되었어니다 10년. 대0 10년. 10년. 10년. 10년. 년 10년. 1 10년. 10년. 10년. 10년. 10년. 10년. 10년. 1 0네 목살에 김치 아 네. 맞아. 와. 목살 진짜 부드럽다고. 특평 목살이라 그런지. 야야 목살 아싸 먹어야겠다. 아. 연탄 보 리에 제가 소주 를 하나 아봐 봐. 아, 미치겠다 진짜 아유 자 아니 막창을 제가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어마어마하게 뭐 즐겨찾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희한하게 여기 오 맛있어요 이연하 불이 연탄불이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재료 자체가 좋고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또술 먹는 분위기가 나요 너무 좋아 진짜 아수고하 어. 단골집 아. 플러스 계속해서 있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맛집 플러스 또 하나 적당히가 안먹어주는지 <웃음> 적당히가 안먹어져요 저 이따 라이브해야 되거든요? 적당히가 안먹어져요 그냥 간단히 먹고 이따 라이브하자 했는데 적당히가 안먹어져요 환장하겠네 진짜 와. 야 가불이 진짜 맛있다 냉면 먹을까? 음. 아니 저..저기 그..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여러분들 맨날 옷 때마다 제가 먹는 게 있어요 김치찌개는 무조건 드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거는네 싸고 양 많고 진짜 이 김치찌개는 하나만, 아니 하나만 올려 이그 찌개 끓을 동안 물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자리는한테 많이 드시는 거아니에 어차피 사실 이 집은 촬영을 굳이 필요한 집은 아니에요 언제 단골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예전에 막 많이 그 단골로 오던 그 아들내미가 유튜브 하고 있다가 유튜브에 이제 여기 단골집을 소개되니까 어제 엄니가 더 신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숨겨진 낭골집이네 나네 맞아, 진짜. 숨겨놓은 낭골집. 자자. 야. <웃음> 냉면. 야저 성훈아. 그, 소주 하나만 더 주라. 입세 입세 주 하나만 더 주라. 아, 아니 그자 서비스 줬다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 자체가 다 그냥 허투루 내오는 게 없어요. 아. 좋은 재료, 가장 맛있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주세요 고기에 술 먹다가 딱 이제 냉면도 초기화시키고 다시 술 먹는 그런 느낌으로 아, 사사 여기 특징 어머님도 그렇고 굉장히 야구 또 팬이셨어요 그래갖고 오면 항상 기아 타이거즈 야구하면은 항상 채널을 기아 타이거즈 야구 채널 나온거 막 잘하셨어요 오늘 오늘은 뭐 오늘 또 여전히 야구 <웃음>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하실 만하실거예요자 네. 아, 가자 자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만원짜리예요 <웃음> 김치찌개 진짜 저 여기 김치찌개 꼭 드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먹고 가는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안먹으면 안돼요 아. 이거는 이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싸다 진짜 그 뭔가 좀 이게 좀 퍽퍽한 가슴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들때 이거에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서비스도 어머니가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고 배가 부른데도 아 진짜 저는 이거는 꼭 먹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갖고 시켰어요 일부러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... 아...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들 그 김치찌개는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딱이 보이는 비주얼 이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딱그맛 자체가 나요 아 좋아 아, 진짜. 국물! <웃음> 이거 닦아가지고 국물 아아 싸자 아... 이미 우리 와이프는 지금 배불러가지고 넉다운 됐어요 <웃음>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, 여러분들 진짜 저, 제가 생각한 이 가게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이 집은 진짜 없어지면 안된다 라고 하는 그 단골집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들의 어, 단골집은 어디일까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댓글에 많이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여기 병태영자 아, 정말로 와보신 분들 단 후에 1g도 안하실 거라고 제가 진짜 자신하는 제 단골집입니다 혹시나 목포 쪽 이쪽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, 진짜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